일단 담 합시다 자, 알코올기가 알코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왜 알코올기는 꼭좀 알아야 될까 문제는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물질들이 너무 많아 탄수화물에도 알코올기 들어가 있어. 지방에도, 단백질에도, 뭐, 다 들어있어, 알코올기 카복실 산도 보세요. 실제로 카복실 산도, COOH, 그랬지. 이게 키톤계에요. 키톤기고 이이 이 부분이 알코올입니다 알코올기에요 그래서 <웃음> 알코올, 뭐 페놀, 에터 그리고 요 키톤 자 이런 작용기를 작용기를 이해를 해야만 이 작용기에서 사실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지 않고는 나중에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쪽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 장에 보면은 여기 RCOOH 카복실기에서 카복실산이라고 해요. 여기 COOH를 카복실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CO를 키통기라고 해요. 캐통기 혹은 키통기 그 다음 RCHO를 알데하이드기라고 해요. 알데하이드기라고 해요. 그 다음 ROH 되어있는 게 이게 알코올기예요. 알코올기 그 다음 나와있는 게 NH2 그런 게 아민기라고 해요. 아미노산의 암, 아민기를 가지고 있죠. 다음 장에 또 아민에 대해서 또한 장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영역이 작용기 쪽입니다. 작용기 그 작용기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의 변화 변환이 일어나는 그 사이트가 작용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트가 존재하는데 그 사이트를 우리가 알아야만 화학 반응을 설명을 할수 있고 물질의 변환 과정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소화, 흡수 모든 것이 물질의 변화 과정입니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이런 밑바탕 우리가 이론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는 것이 알코올을, 알코올을 1차, 2차, 3차 알코올로 구분을 했다 자 구분을 했습니다 자 구분했고 알코올 이름, 명칭, 구로는 명칭을 아유팩 명칭을 설명을 자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에 나오는 것이 알코올 명명은 자 이렇게 붙이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알코올 이름붙이는 법입니다 자 첫째 가장 긴 연속사슬을 당연히 알코올기를 포함했는 연속사슬의 탄소수를 세서 그리스로 사용할거에요 메탄, 올, 에탄, 올.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이런 식으로 가장 긴 연속 사슬 탄소 수를 그리스를 사용해서 명명을 하겠다. 그 다음, 사슬이 포화되어 있으면 전미사의 ANE로 이렇게 끝날 거예요. ANE. 그 다음, 이중결합을 가지면 은 끝에 N, E, N으로 끝날 거예요 삼중결합을 가지면 Y, N으로 끝납니다 자 여기에 끝에 알코올의 O를 붙여버리면 그 이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탄소사슬에 1번에 붙어있다면은 원알콜 안그러고 생략하면 그냥 이를 생략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알콜기가 어떤 탄소가 일본 탄소가 아니고요 다른 번호에 다른 번호에 치환되어 있다 이러면 그 탄소 번호를 붙이자 이 말입니다 그 번호는 숫자를 작은 숫자가 되게 붙여라 그 다음, 어떤 다른 치환기가 있다면 그 치환기 위치 번호를 사용하고 접두사로 명명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걸 다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름 붙이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 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은 머릿속에 이게 어떤 형태인지만 좀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 자, CH3가 며칠, 이렇게 우리가 며칠기라고 읽어요. 그러면 CH3, CH2는 에칠기,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CH3, CH2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는 에톡시 이렇게 이름을 읽을 겁니다. 에, 에톡시. 옥식 하면 산소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뭐, 악시전, 뭐, 옥시크린하고뭐 이런 상품명에도 나와있죠. 옥식 하면 은 산소, 발생기 산소를 낼수 있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 상품으로 이름을 붙였는 겁니다. 그래서 접두, 접두어로 쓰이는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름을 조금 한번 들어보신다면, 아, 어떤 물질이다, 그러는 명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자, 이 물질이 있습니다. 벤젠링, 육각고리에 육각고리에 벤젠링에 수소자리에 알콜기가 치환되어 있는 형태 이 물질 이름을 우리가 페놀이라고 이름을 부를 거예요 페놀 페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식재료 중에서 포리페놀 화합물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냥 항산화제 그러면서 포리페놀 뭐화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페놀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자, 페놀, 페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명명 됐고 물리적 성질에 항상 나오는 게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 무엇인지 앞쪽에 계속 수소결합 수소결합 DNA 이중 나선 결합 유지하고 있는 것도 수소결합이다 얘기가 됐고 물에도 수소결합 존재하고 지금 알코올에도 뭐 페놀에도 뭐 에트에도 뒤쪽에 나오는 아민 아미노산 단백질의 아미노산 아민에도 지방산 에도 가면은 또 수소 결합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에 대해서는 꼭 자기가 이해, 본인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 지난 시간 했는 우리가 글리세린 이용해서 트리니트로, 니트로글리세린 뭐이 폭약 만드는 잠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 이어서 자이 반응을 설명을 할게요. 알코올이 알코올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자 설명을 두 가지 반응 설명을 할 거예요. 아이오도폼 반응이라는 설명 하나 하고 자, 루카스 테스트라는 설명을 하나 실험 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두 반응을 설명하기 전에 이론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책에 없을 거예요. 나중에 이 영상 보면서 좀 정리를 하시도록 하시고. 우선 앞을 한번 보세요. 자, 앞에 ROH 그러니까 R이 그냥 사슬 구조에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는 형태를 R이라고 우리,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ROH 알코올인데 알코올에 여기에 가위를 내가 표시를 했어요. 이 가위라는 얘기는 이 여기를 알코올기를 여기를 절단을 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절단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고 그다음 또 어디에? 자, 어디에 절단이 되냐면은 ROH에서 알코올기의 산소와 수소 사이를 온더 크리빌리지 결합을 절단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이 색깔이 보입니까? 정색이 더잘 보여요 뒤쪽에서. 알코올이 있는데 자, CH3, 뭐 CH2 여러 개 결합되어 있고 끝에 자 예로서 뭐 CH2 OH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라 가정을 한다면 이 결합이 절단되는 반응이 하나 있고 이 결합이 절단되는 반응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 이걸, 이걸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은 알코올기가 OH알코올기가 절단되는 반응을 미리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앞, 앞에서 설명할 루카스 테스트라는 실험입니다. 자, 루카스 테스트가 알코올에 HX, HX는 여기에서 예로서 어, HI나 뭐 HBR, HCL,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염산을 아니면 브롬산을 요도산을 반응을 시키겠다 얘기입니다 자 반응을 시키면 은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릴이나 벤질알코올이 가장 이 반응이 이 결합이 OH알코올 결합이 절단되는 반응이 쉽게 일어나 그 다음 3차 알콜올 2차 알콜올 1차 알콜 순서대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네, 반응 빠르고 천천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과 좀 어렵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 자,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다 자 예로서 자, 이겁니다 자 루카스 테스트 실험이 시약을 뭐를 쓰냐 하면은, 여기에 HCL, 염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반응 쉽게 일어나게 하도록 염화아연 총매를 썼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잘안일어나면 온도를 높여주는 열을 가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열을 가해줬을 때, 자, 이와 같이, 원부탄올입니다. 관로 속에는 관용명입니다. 아유, 팩 이름으로는 앞에 있는 이름입니다. 원부탄올이에요. 다른 말로 부칠 알코올이라고는 알코올에 이 염산을 넣고 염화아연 총매를 넣고 가열을 시켜주면은 이와 같이 알코올 OH 기 자리에 Cl 염소가치환되어 들어가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주 열을 가하지 안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부탄올이고 이건 타샤리 부탄올입니다. 타샤리 부탄올. 그럼 이 반응은 위에 같이 똑같이 반응을 일으킬 때요. 룸 템퍼리처 가열 안 해도 돼요. 가열 안 해도 바로 이렇게 치환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앞쪽에 아 아릴 아릴 혹은 자 벤질 3차 알코올 3차 알코올 정도까지만 해도 실온에서 그냥 실온에서 가열하지 않고도 반응이 일어나더라. 2차 1차는 실온에서 잘안 일어나요. 가열해도 1차는 사실은 반응 일어날,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렇게 반응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느냐? SNO1,2 반응에 대해 가지고, SNO1,2 반응으로 이제 그, 어렵다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OH 알콜기가, 알콜기가, 이렇게 절단되는 반응 두 번째 마찬가지 여기에 어떤 PX3 그러는 X 마찬가지 뭐 브롬이나 요도 인 화합물 하고 반응을 시켜도 똑같이 알코올기 자리에 이 브롬이나 요도가 치환되어 들어갑니다 똑같이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반응이 탈수반응 알코올에 OH알코올기하고 인접한 탄소의 수소하고가 물로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중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탈수반응이 그럼 역으로 이 반응을 역으로 돌리면 이중결합가전 탄화수소에 물을 첨가하는 첨가 반응이 혹은 부가 반응이 일어나면 알코올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알코올의 산소와 수소 사이 결합이 절단되는 반응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알코올에요 소디움이나 포타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금속을 집어 넣어버리면 이와 같이 산소와 수소 사이 결합이 절단되면서 수소가 발생됩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알루미늄은 그래도 조금 뭐, 뭐 덜하지만은 소디움, 포타슘, 뭐 이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요 그냥 물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반응이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실험할 때 굉장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마찬가지 에탄올에 나트륨 금속을 넣어버리면 이와 같이 소디움 에톡사이드가 나오고 수소가 발생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ester formation. 자, ester. 자, 이걸 일 독일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ester입니다. 들어보셨죠? ester, ester. 그러지 마세요. 영어식으로는 ester, 에스토, ester가 아니고 그냥 r은 사실 거의 무거운 형태로 가죠. ester, ester. 에스터, 에스터. 에스터 반응이 일어나는데, 에스터, 에스터, 에스터. 여기도 한글 발음 사전은 에스테르라 했다. 그제? 영어식으로는 에스테르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안 돼.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에스터, 에스터. 그냥 영어 발음으로는 에스터 자, 이게 영어 발음식이고 독일어 발음식으로 한다면 그대로 다 읽어요 에스테르 에스터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CH3CH2OH의 알코올기에 산소와 수소 사이의 이 결합이 절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들어오면은 보시면은 어, 여기 산소 절단이 아니고 이 뒤쪽에 CH3CO 자이 부분이 결국에는 어디 와 있습니까? 자, CH3CO, CH2CH2, 요 산소가, 요 산소가, 요 부분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에탄올의 요 부분입니다. 자, 에탄올의 이 부분이, 자, 반응을. 결합이 절단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뒤쪽이 CH3COOH 아세트산입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이 산소가 자, 이렇게 공격해서 들어가서 이게 shift 되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게 절단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 자, 여기까지 자,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반응 결합 반응 된 생성물은 이런 형태 C, O 되고 이 산소가 여기에 이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이 알코올에서 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은 지금 얘기하는 에스터라는 게 뭐냐 하면 RCOOR 다시 -O -O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름을 요 이름을 요 결합을 지금 에스터 결합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COO 뭐 -O -E. 자, 지금 이와 같이 이 이름을 에탄올의 에칠 아세트산의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결합되어서 나오는 에칠 아세테이트라는 요 물질. 근데 대개 보면은 요 에스터 물질이요. 에칠 에칠 에스터 우리가 조리할 때도. 이게 향이 좋아요 아주 향긋한 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식초하고요 에탄올하고 음식에 넣어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요 에칠에스트가 향이 아주 좋은 향이 만들어져요 왜 술을 자꾸 쓰는지 이해를 이해가 됩니까? 물론, 에탄올이 어떤, 에,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보다는 뭐, 용해도가 좀더 높고 이런 면도 있지만은, 그 조리 과정에서 이 에스터 물질이 얻어지면은요, 향이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반응을 우리가 조리에서도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알코올이 이제 산화가 일어납니다 자, 알코올 산화가 일어납니다 알코올이 우리가 1차적으로 프라이머리 알코올 1차 알코올이 산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 r h 2 o h 산화 화학적 산화제를 바로 쓸게요 K2CR-257 자, 이 아주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아니면 KMnO4 과망간산 리륨도 괜찮고. 자, 1차적으로 알코올이 산화되면은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집니다. RCHO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고 또더 산화가 되면은 카복실산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에탄올 먹었습니다.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산화가 됩니다. CH3CHO 에탄 R이 만들어집니다. 일명 관용명으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아세트알데하이드 이게 독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술 먹고 얼굴이 볼게 달아오릅니다. 이거 해소를 시켜주지 못하면은 계속 체내에 쌓입니다 그러면 사람 목숨을 잃어가 버립니다 자그 다음 더 산화를 시키면 은 뭐가 되냐 하면 아세트산 식초가 됩니다 여러분 알코올 식초 발효 바로 이겁니다 막걸리 같은 거 알코올 놔두고 나면 은 바로 에탄알 아세트알다이드 거쳐가지고 최종 산화되면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 자, 1차 알코올은 산화 반응, 그다음 2차 알코올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되느냐? 자, 이렇게 케톤이 만들어집니다. 캐톤이 만들어집니다. 3차 알코올은 더 이상 산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알코올의 산화, 자이 산화반응 얘기가 다 됐고 그럼 이제 실험에 들어갈게요 자, 실험에 자, 첫 번째 실험이 자, 이 실험이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 네, 쉬었다 갑시다